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권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신기한 거 잡다가 겁나 빡치는 걸좀 잡으러 왔는데요. 어, 정부령, 오늘 뭐 잡으러 왔죠? 너... 사실은 절 잡으러 온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생물을 잡으러 왔습니다. 오늘 잡을 생물은 바로 기랍잡이인데요. 사실 이 친구들이 자기도 멈춘 걸 인식을 못한다고 해요. 이거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. 여러분들 저기있습니다 오추거 저거 저거 저거 봐라 저저 사람 빡치게 는거 저거 저저 달리는거 보시죠 여러분 아 저거 저거 오 안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대유판 이렇게 잔디가 깔려있는 곳좀 이제 평평한 곳에서 걷다보면 이제 기랍잡이들이 있는데요 하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씨 아휴 진짜 힘들어 죽겠구만요 스폴리셋 꽃무지다 왔다. 뭐지? 금전 꽃무지였던거 같거든요 흠 음. 안돼 <림> 도망갔다 찾았어요? 쭙! 잡았습니까? 쭙 빼기! 여, 잡았다 저 뜬실한 팡댕이로 잡았구만 <웃음> 와 이게 턱보니딱 색깔이 하얀 색깔이 보이는군요 와 여러분 지금 이제 기랍잡를 아 잡았는데요 역시 국내산 비단 기랍잡이 엄청 예쁩니다 이 비단 기랍잡이가 국내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예쁜 종류데요오야이 보세요 이빨 오, 아, 어, 아, 아, 아 아파 오우 이 물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얘네가 막 피도 나요 피도 진짜 어. 일단 좀더 제가 좀더 잡아보겠습니다 아어 뭐야 야 장주 뭐해 야투조야 뭐하는 거야 야 일어나 일어나 하고 임마 <웃음> 야 여기서 일어나면 너 죽어 어휴 대단한 녀석이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랍잡이를 잡아왔는데요 아, 요즘 날씨가 진짜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체집 가실 때꼭물 같은 거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햇볕에 계속 노출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다 후 가요 진짜 자 그럼 오늘 체집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